자 오늘 원 마지막 타임이야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도 있고 자 일단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야 무슨 건데? 관계? 어. 그럼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지 지금? 원이랑 직선 그럼 원이라는 게이렇게 있다는 거고 직선이 있을 건데 일단 원이 이렇게 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죠? 음. 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실제 원은 어, 원이 이. 이렇게 있을 때첫 번째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요 두 번째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세 번째 만나요? 안 만나요? 음. 만나요? 얘안 만나죠? 그니까 직선이 원의 외부에 있다 해 위에 있다 하지 않고 외부에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원의 중심 자 내가 지금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안다 이거야 내가 주어졌다는 걸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알때이 <웃음> 붉은 걸 뭐라고 하죠 붉은 선을 뭐라고 부를까요? 붉은색을 뭐라고 읽을까요? 이 녀석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얘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있겠지. 얘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있을 거고요. 무수히 많은 점으로 갈수 있지만 수직으로 가야 된다그랬지 그럼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을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얜 이렇게 볼수 있겠네 관계식이 나올 거라고 얘는 D가 R보다 어때? 커야 돼 얘는 D와 R이 같아야 돼 D는 R보다 작아야 돼자 그냥 문의, 문, 문의를 해보면 야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하다 라고 하면 직선과 원을 연립해서 그럼 직선은 몇 차식? 1차. 1차식. 원은 몇 차식? 1차. 2차식. 그럼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행동을 하겠지. 그럼 1차를 y는으로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식 나오겠지. 그럼 그 2차식의 판별식 d가 0이다로 풀면 0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때 만약에 근이 하나가 나온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점에 좌표가 나오는 거지. 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고 실근의 개수는 바로 뭐야? 교점이야. 실근과 교점이 같아. 근데 실근은 교점의 X좌표야.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야. 그럼 X좌표가 하나인거지. 실근이 두 개면 X좌표가 몇 개인거야? 두 개인거지. 그러니까 실근의 교점을 두 개라고 볼수 있는거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할 때 둘을 연립하는게 좋은데 여기도 요점의 좌표와 요점의 좌표가 궁금하면 연립해도 되는데 연립을 해야만 하는데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는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봐야 하잖아 근데 그 방법이 아닌 지금 이 밑에 방법을 사용해보는게 어떠냐는거야 이해 돼뭔 말인지 음. 자 첫번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줘보자고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뭐4 괜찮니? 다이이 이 방정식이라고 할게 이거 어... 1,2에서 거리가 2니까 아니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y는 2x 플러스 99 만날까 안 만날까 확인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 점은 중심은 1,2지 반지름은 2고 이 직선을 e x y 99는 0으로 보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루트 5분의 절대값 99죠 그럼 얘는 5분의 99 루트 5거든 얘가 2보다는 어떠니 뭐 비교할 정도가 아니지 엄청 크지 얘가 그러면 d가 r보다 크기 때문에 얘이 이 원과 이 직선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기엔 이게 편하다고. 이걸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으로 다시 만들어서 판별식을 확인하는 절차보다 이게 빠르다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점의 좌표 실제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연립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확인할 때는 요걸 이용하는 게 낫다. 괜찮아? 그다음에 뒤쪽에 특강으로 나오나? 오케이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거야. 밑에 있는 거 여기 볼게요. 개념 2번 판별식을 이용하여 다음 직선의 방정식과 위치관계를 말하라. 이 직선과 이 원이 어떤 관계인지 보기 위해 연립을 해봤어. 연립의 근은 실근이고 실근은 교점이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더하기 4의 제곱은 4기 때문에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에 넘어가서 12는 0 맞죠? 그럼 2로 나눠도 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은 0 판별식 d를 보았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 왜 판별식에 넣어봐? 인수 분해가 안되니까 넣어보는거야 음수지? 근이 있다 없다 판별식 d가 음수야 판별식 이 0보다 작아 실근이 있어수 없어 없지. 근이 없다.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 만난다. 안 만난다. 음.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쓴다. 그럼 얘도 연립을 할거야.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얘 제곱 할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x 플러스 8 넘어왔으니까 4는 0 2x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x 플러스 4는 0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x 플러스 2는 0 판별식에 넣어봤더니 b 제곱 마이너스 4ac 는 0이지 그럼 판별식 이가 0이야 근이 몇 개야 어 중근을 갖는다 하나지 그럼 얘는 위치관계가 뭐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 어디서 접해? 라는 걸 물으면 그 근을 구하면 돼 어디서 접하냐고 물으면 근을 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얘는 또 얼마나 편한지 볼게 얘는 중심이 몇콤만 몇이야 반지름은 얼마야 3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 는 루트 5분의 절대값 5는 루트 5. 루트 5와 3의 비교는 3이 더 크죠. 그러면, 반지름과, 반지름이 더 긴다는 얘기야. 그럼 반지름이 더 길려면, 상가, 생각해봐봐. 원이 있고, 밖에 있다면, 반지름이 더 짧은 거잖아. 반지름이 더 길다는 건몇 개의 점에서 만나? 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훨씬 편하지. 중심이 0 1이고, 반지름 알이 얼마? 루트 3, D는 루트 9, 16, 절대값 대입하면 10이죠. 얘가 2거든요. 루트 3이 커, 2가 커? 2가 커. 커. D가 R보다 길어. 더 멀리 있어, 반지름보다. 그럼 만나, 안 만나? 음. 음, 만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어디서 만나? 라고 물으면 연립을 하는 게 맞고. 위치관계를 말해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해돼? 지형이볼때얘 지금 뻗었어 못 일어나지 자 구하래요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 했죠 원과 누구의 직선 오케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묻지 않았거든요 그럼 둘을 연립하는 것보다 이 원의 정보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R이 얼마? 1이 직선은 2X-Y 플러스 K는 0 그럼 D는 루트 5 대입하면 K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R보다 짧아야지 근데 R이 얼마인데 1. 그럼 절대값 k가 루트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녀석의 정답은 안녕하세요. k는 루트 5와 누구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루트 5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저 판단은 똑같은데 등호였을 테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면 됩니다. 만나지 않으려면 그럼 이거와 반대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루트 5에 있으면 됩니다. 상황을 보세요. 반, 그 중심이 0,0인 원이 있고요. 반지... 그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경우는 왜안 움직이냐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가 두 개인 거야 Y절편이 두개 위에서 나오거나 아래에서 나오거나 그러면 그 Y절편 사이겠지 두 개에서 만나려면 그래서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고 K가 Y절편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네. 네.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럼 현의 길이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공통현의 길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원이랑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야 만 한다 몇 개의 점에서? 네. 두 개의 점에서 그럼 이 D를 구할 수 있느냐? 네 반지름 아느냐? 네 이럼 구할 수 있느냐? 네이 길이의 몇 배다? 두 배다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2인 원이 얘와의 거리 D는? 루트 2 e, 절대값 대입하면 2 e. 그래서 루트 2 e. 맞지? 빗변이 반지름 이 길이가 D 이 길이가 궁금한건데 얘가 2 e, 얘가 루트 2 e. 그럼 여기 얼마야? 루트 2 e. 그러면 현의 길이는? 이루트2 e, e. 되셔요. 요어 그리고 나서 접선의 길이 어제 접선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원두 개일 때 접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원이 한 개인 상태에서 접선을 묶거든요. 자 원이 있으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냐면 두 개를 그릴 수 있어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 반지름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리고 가운데에 요 선을 연결하면. 만들어지는 두개의 삼각형은 뭐라고 배웠지? 합동이라 배웠어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고 직각이고 빗변이라 R, H, A 합동으로 배웠어, S구나 R, H, S 합동 그러므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결국은 같겠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일단 접선의 길이는 여기 접,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이 길이를 얘기하거든 근데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을까? 원밖에 한 점과 어디 사이의 거리, 그 중심 사이의 거리는 구해지겠나요? 반지름 주어지겠죠? 이 길이 구할 수 있다 그럼 가봅시다 얘 중심은 탕탕 봤더니 얼마? 마이너스 2 탕탕 봤더니 얼마? 2 뽑을 수 있겠지 숫자 없으니까 여기 제곱해서 4, 4 생겨서 8 넘어오겠죠?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 2루트 2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X끼리 거리 4의 제곱 Y끼리 거리 2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D지 그럼 얘는 얼마야? 루트 20이야 빗변의 길이가 루트 20이고 이 길이가 루트 8 그럼 여긴 루트 1 2이야 되지 그니까 2 루트 3 괜찮아요? 제가 이걸 안 하려고 이, 계속 그 영상을 안 쓰고 이거, 이거 프로, 프로그램 안 쓰고 칠판을 사용했던 이유가 빨라져서 그래 템포가 빨라져서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템포가 빠르게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해보는 거야 때마침 누구도 아프다고 하니까 음. 정리하시고 밑에 있는 유지 한번풀어보세요 단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아까 잠깐 설명했죠 접선을 구할 건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지 잠시만 들어봅니다. 공식은 이 문제는 잘 보면 공식의 조건이 있는거야. 원이 이거일때만 얘가 성립이지. 두번째도 보면 두번째 공식도 있거든. 두번째 공식 이 여기 있구나. 밑에 보면 얘도 보면 원이 이거일때만 이거지. 그럼 둘다 중심이 0,0인 원에 대해서만 공식이 성립하지. 근데 위에 공식이 편해보여 아래 공식이 편해보여? 그렇지 둘다 다른 상황이거든 위는 기울기를 줬을 때고 아래는 접점을 줬을 때야 나랑 눈 마주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네. 내가 너한테 지적을 할때 나랑 눈을 마주치는 게 맞아 어? 지금 그건 째려보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니?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설명하는데 왜 나랑 눈이 마주치는데 네. 책을 보든 화면을 보든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알아, 나도 내가 엄청 매력적이어서 날 보고 싶은 거. 그렇다 시선을 돌리냐, 너는? 자, 중심이 0,0인 원에 대하여, 위에 거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아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지. 근데, 위에 건 복잡해, 생긴 게. 아래 거는. 단순하거든? 알아서 해. 아래 건 단순하거든? 그러면, 나는 공식을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빨리 움직여 굳이 외우자면 하나만 외우는 게 낫겠지 그렇지? 나는 너희한테 밑에 있는 개념 2번의 공식은 외우게 시킬 건데 1번은 외우게 안 시킬 겁니다 그리고 둘다 단점은 원이 어떤 원일 때 중심이 0,0일 때지 자세 번째 봐봐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공식 있나요? 없죠? 그러면 총세가지 상황에서 공식이 있는 게두개인데 공식이 있는 게두개인데이두개마저도 원이 제한적이야. 그럼 이 파트는 내가 문제를 수월하게 풀기 위해선 공식을 안 해오고 접근하는 게 맞겠지. 특정 상황에만 공식을 사용하는 거고. 자 그럼 가보자. 자 그럼 난 공식 안 보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할게요. 보세요.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인 원? 2인 원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난이 직선에 뭘 몰라. 어, 한 점인데 굳이 여기 게 쓰자면 y절편 맞니? 너 빨리 집중해 그러면 접하려면 이 원과 이 직선의 거리가 어때야 돼? 중심 사이 거리 d가 반지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에 대하여 거리 d는 루트 1분의 절대값 n이지 맞나? 연호 맞나? 아 2구나. 얘가 2가 돼야지. 그럼 절대값 n이 루트 2가 돼야 돼. 즉 n이 될수 있는 건풀마 루트 2지. 그러므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2 e 또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2두 e. 번째 이 원의 정보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안지름이 2루트 음. 5인원이야 자 점이 주어졌어 이게 저, 점이거든 음. 이원 위의 점이니까 그럼 뭘 몰라 기울기 y는 m의 x 플러스 4의 플러스 2 둘은 대답해줘야 돼뭘 몰라 기울기요 자, 직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두 가지 정보인데 두 가지 정보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보밖에 몰라 그럼 나머지 정보를 모른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너희가 식을 세운다고 내가 중간중간 그런 말을 해. 뭐가 불편한데? 뭐가 안되는데? 뭐가 불편해? 불편한게 있어요 그걸 해결하러 가잖아. 근데 문제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불편한것도 모르겠고 없는것도 모르겠고 그럼 문제를 못풀어. 오케이? 얘들아 너희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아. 지금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수학이 아니라 그냥 산수를 하고 있는거거든. 그냥 몇가지 정해진 노래 그 구조적으로 문제를 내는 것들을 해치우려고 하는거야. 자 그럼 이걸 전개해보면 mx-y 플러스 4m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지 음. 얘와 얘 사이의 거리 d는 음. 루트 음. m제곱 음. 플러스 1분의 절대값 4m 플러스 2 닦고는 2루트 5가 되면 되지 음.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서 제곱할게요 16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4는 20이야? 제곱하면서 곱하니까 20m제곱 플러스 20. 단원기면 4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16은 0. 4로나누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0. m은 얼마? 2. 맞아? 자 근데 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 긋는 건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가 나오는 게 맞다고. 기울기 2 집어넣어주면 y는 2에 x 플러스 4 플러스 2이기 때문에 y는 2x 플러스 10 오케이? 자 근데 내말 들어봐봐 다시 원래대로 갈게 자저 공식을 보고 따라할게요 이 공식 여기 적혀있으니까 보고 따라할게요 0,0이죠 m이 마이너스 1인겁니다 그럼 집어넣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풀마 반지름 얼마였어? 2 2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2 붙어서 얘 되는거 맞지? 근데 이거 절차 복잡하지? 내가 복잡하지 그러면 너희가 나 만나서 수업을 하다 보면 복잡하지 그러면 진짜 복잡하다고 말을 원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게 공식이거든. 이 공식이 차 이해가 안될 거야. 근데 내말 들어봐봐 이거. 중심이 0,0이니까 쓸만하잖아. 원의의 점이니까. 이거 x가 몇개 곱해진 거야? 두 개. y 몇개 곱해진 거야? 두 개는 5지. 맞아? 이거 x 잡표고 y 잡표니까둘 중에 하나씩만 넣는 거야. 2x 플러스 y는 얼마? 5 그럼 예배해보자 x 두개인데 하나 넣으니까 마이너스 4x y 두개인데 하나 넣으니까 플러스 2y는 얼마? 20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10 넘겨주면 y는 2x 플러스 10 우리가 구했던 거 나오지 얘는 간결하지 그러니까 얘만은 외우자고 단, 단점은 뭐라고 어디서만 0,0에서만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원밖에 한 점에서 있는 거 어떻게 풀까 문제가 안 주어졌네요 예를 들어 가봅시다 자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이게자이 원에 접하고 얘랑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돼 그럼 이 직선과 평행하려면 구조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플러스 k는 0이면 되지 b가 같으면 되니까 단 k는 뭐가 되면 안 돼? 같으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원이 있는데 기울기를 줬어 그러면 두 개가 나올 거잖아 Y절편 두개 나와야 됩니다. 응. 그럼 얘 중심 몇 콤마면? 0,0. 반지름 얼마? 응. 2. 얘와 얘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9 응. 더하기 1 응. 절대값 K는 응. 얼마가 돼야 돼? 반지름 응. 2가 돼야 돼. 그럼 절대값 K가 뭐가 돼야 돼? 2루트 10. 맞지? 응. 그러니까 얘는 원래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인데 여기에 얘가 들어올거니 y는 마이너스 3x 풀마 2우트십 괜찮겠습니까? 다음 얘원이원 원 위에 점이니까 얘가 무슨 점? 접점이지 자 그러면 늦지 말고 한번 구해보자 중심이 몇 콤마 면반지름 말이 얼마 자 얘를 지나는 직선은 y는 m의 x 플러스 2 플러스 4 그럼 mx-y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 맞아요?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m 플러스 4 땡큐는 얼마 반지름 2 루트 5가 돼야지 오케이? 그러면 제곱하면서 넘겨주면 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은 20m제곱 플러스 20 아까랑 똑같지? m값 뭐나와 그냥 또2 e 나오겠지. 넘기면 2 e 아니네. 16m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4는 0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 m은 얼마? 2분의 1. 오케이?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은 y는 2분의 1 x 플러스 나오니까 5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서 마이너스 10,0 Y절표는 그대로 0,5 그래서 A, b 점이 잡혀 다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도 풀수 있다는 거지 얘가 접점이고 0,0이잖아요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얼마? 20 그럼 X절표는 여기다 엮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10,0 여기 엮으면 0,5 괜찮겠어? 넥스트 자 원밖에 한 점이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뭐가 없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뭐가 없어 음, 기울기, 음, 기울기. 음.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어 y는 m에 x-4에 마이너스 2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 얼마인 음. 2인 그러면 얘 바꿔서 mx-y-4m 2는 0에 대하여 d는 루트. 이거 마이너스 떼도 되죠. 4M 플러스 2닫고는 이지. 제곱해주면 16M 제곱. 16M 는 제곱하고 넘어올 거니까 4M 제곱 플러스 4 없어지고요. 넘어오면 12M 제곱이 마이너스 16M 플러스 16M 해서 0 되는 거죠. 4로 나갈게요. 3M 제곱 플러스 4M은 얼마? 0. 3m으로, 그냥 m으로 묶겠습니다 3m 플러스 4는 0이니까 m값은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냥 m 그대로 대입. 첫번째 y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4 대입.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이거죠 귀찮으니까 3 곱할게요. 괜찮아? 네. 그럼 3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마이너스 6지. 다 넘기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 그러니까 이게 뒤에는 계산이, 오케이 접한다. 뭐야? 접한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결국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이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지. 오케이 정리해 주시고 교재 끝까지 달리.